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베트남에 여행을 갈때 초행길이라면 주변의 다른 국가보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간판이 대부분 베트남어라 어느 장소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기에 사람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일행을 구하거나 그곳에서 정보를 넣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커뮤니티를 가이드나 여행사가 직접 운영을 하며 홍보형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 인원이 많은 커뮤니티의 경우 그곳에서 가이드가 직접 활동을 하며 여행을 온다는 사람들에게 1대1 메신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가이드라고 밝히고 여행 초행길인 사람을 모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과 관련 없는 가이드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냥 회원들끼리 정부 공유가 목적인 곳 혹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가이드를 이용하였는데 바가지 혹은 선입금만 받고 연락을 차단하는 소위 말해 먹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사실 가이드나 여행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혹은 가이드의 활동을 허가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대체로 여행 관련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여행 정보가 이미 널려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글만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여행을 다니지 굳이 돈을 더 쓰면서 가이드나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이드는 자신 또한 가이드가 아닌 현지에 사는 일반인이나 베트남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성비의 맛집이라든지 술집 혹은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를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글을 자주 쓰죠. 이렇게 현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여행 일정이 겹치게 되어 그 사람과 함께 조인을 하여 여행을 따라가게 된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용의 절감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하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은 대중교통인 버스보다 택시 혹은 그레카입니다 택시나 그랩의 경우 혼자 타고 이동을 하든 서너 명이 함께 이동을 하든 같은 요금이 나오기에 교통비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의 경우 혼자 가서 한두 가지를 시키는 것보다 두세 명이 함께 가서 서너 가지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고 가격 또한 혼자 가는 것보다 절감이 되죠. 술집이나 클럽에서 테이블 혹은 룸을 잡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 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 좋은 업소를 한두 곳만 알고 있어서 그곳만 몇번 방문하였던 터라 조금 질리는 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일행 중한 명이 같은 업종, 다른 업소를 알고 있다면 서로가 아는 곳을 공유하고 방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여행시 술이 많이 취하거나 혹은 피곤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 혹은 여행자 거리 등을 걷게 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명 남자같이 생긴 여자 즉 여장 남자가 와서 본인이 술 취했을 때 유혹을 하면서 따라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행이 있는 상태에서 그중 한명 이상이 맨정신이라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점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얼마 되지도 않은 휴가 기간과 여행 경비만 날리고 아무런 재미도 못 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본인은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걷는 것을 싫어하여 이동할 때마다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검소한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해서 호텔, 음식, 교통, 현지 투어 등은 대체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골라가는데 상대방은 1년에 몇번 없는 휴가라 돈은 신경 안 쓰고 모든 곳을 A급으로만 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본인은 여행을 빠듯한 일정으로 잡아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는 것보다 힐링이 목적이라 푹 자고 일어나서 여유로운 일정으로 돌아다니는 편인데 다른 일행이 그와 반대라면 서로가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사람의 설계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행을 구한다고 먼저 접근을 한 사람이 그 사람과 현재에 도착을 하여 사기는 물론이고 납치, 당금, 폭행, 강간, 살인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그램에서 몇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베트남에서 몇년전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호텔에 한국인 남자 여행객들이 한네 다섯 명 팀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가이드 봉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낮에는 시내 투어를 시켜주며 베트남 호치민이 이만큼 발전하였고 앞으로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고로 지금 돈을 조금만 투자해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대사를 드립하며 자기가 좋은 투자처를 하는데 몇 천만원 단위로 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존이 가능하니 어쩌니 하는 식의 사기꾼 멘트를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여 호텔 사장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호텔 사장님은 적은 돈의 투자도 아니니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행객들은 그 사기꾼으로부터 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 사기꾼은 그 일이 발생하고 몇달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교민들의 단체 카톡방 중에 하나인 범죄 피해 고발 센터라고 하는 일명 범피방에 사진과 사기 행각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호텔 사장님이 그 여행객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설계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나라 이야기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고요? 사기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과 10년 지기라여도 상황에 따라 사기를 칠수 있는 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 여행 후기나 여행 정보글을 업로드하여 활동을 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그 사람의 글 스타일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글을 작성하는데 해당 장소의 가격, 주소, 시스템을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적고 추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바가지를 쓸 수가 있으니 이렇게 대처하라는 식으로 자세하게 글을 적는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꼼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글을 유머러스하게 적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유머러스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렇게 누군가 온라인에서 친해진 다음에 함께 여행을 가기 전꼭 한국에서 사전에 만나 마음이 맞는 것 같다면 그때 함께 여행 계획을 짜고 여행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세줄 요약 해외에서는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알고보니 사짜인 경우가 대다수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동거래 금지 그리고 투자 어쩌고 하는 말은 개소리로 듣기 만나자는 회원의 게시글을 검색하여 읽어보고 여행 전에 따로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본 후 결정하기 이도 저도 다 귀찮고 헐값에 고급여행을 하고 싶으니 커뮤니티에 그냥 알아서 스케줄을 좀 짜주고 필요할 때 1대1 채팅이나 카톡을 보낼 테니까 그때마다 헬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커뮤니티에 요청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사자들이그 글을 보고 1대1 대화를 요청할 겁니다.